안녕하세요 먹불이 엄마입니다 아 제가 이제 영상을 찍다 보니까 영상 댓글이나 또 이제 주위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게 있더라고요 이제 뭐 두피관리 라든지 기초 케어 제품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봐 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정말 제가 매일 찐으로 잘 쓰고 있는 그런 데일리 제품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. 근데 이제 저희 딸아이가 이제 유튜브와 블로그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정말 행복하게도 각 브랜드 제품을 제가 정말 많이 써볼 수 있는 기회가 너무너무 많아요. 그래서 제가 써보면서 어, 이 정도면 효과도 너무 많고 너무 좋고 이렇게 추천해 드려도 정말 괜찮겠다 싶은 제품들을 제가 그런 아이템을 하나하나 뭐 소개해 볼게요 찐으로 잘 쓰고 있는 제품인데요 아침 저녁으로 탈모케어 앰플 리피나 시비를 이렇게 이마 헤어라인 부분에 충분히 흔들어 준후 가볍게 롤링 해주고요 근데 이 제품은 12주 이상 꾸준히 사용해야 이제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어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리피나 시비를 소개해 드렸지만 헤어라인 부분에 잔머리가 나기 시작해요 제가 이제 중간에 한 1년 정도 안 썼더니 다시 잔머리가 없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저한테는 꾸준히 사용해야 할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. 이 리피나 12 제품은 제가 1년 전에도 이제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요. 피나 12 쓰고 여기 머리 많이 났거든요. 근데 지금 다 없어졌어요. 이렇게 또 이마가 또 m 자가 됐어요. 계속 제가 꾸준히 썼어야 되는데 쓰고 나서 한 1년이 지나니까 이렇게 다시 또원 상태가 됐어요. 그래서 다시 이제 이게 이제 계속 쓸 예정이에요. 그래서 지금 요 살과 머리카락 요 부분 중간에 경계선에 요거 많이 없어졌죠. 예전 영상 보시면 제가 여기 이렇게 머리, 잔머리 싹난거 아마 그 영상에 나올 거거든요. 그래서 제가 꾸준하게 정말 이제 더 이상은 머리. 아, 근데 제가 원래 이렇게 머리가 이마가 넓은 편이었어요. 근데 지난번에는 여기 이렇게 이렇게 머리카락이 이렇게 나니까는 이마를 까도 오, 자신감이 좀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경계선에 이 리피나 12 제품은 수시로 이렇게 발라주면 좋아요 아침 저녁 낮에도 한번씩 발라주 이러면 굉장히 효과가 클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 사진을 이렇게 한번 계속 찍어 볼게요 많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화장을 지을 때 저는 립 아이 리무버와 클래징 오일을 충분히 사용해서 깨끗이 지운 다음 이 뷰티 디바이스로 세안을 합니다 기초 케어에는 제가 이제 세안을 한후 브라이팅에 도움을 지는 여기 깔라만시 유 추출물이 함유된 모이스처 패드를 쓰고 있고요 메디큐브에서 나온 콜라겐 토너, 세럼 미백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크림을 바르고 있고요. 저는 괄사를 이용해서 얼굴, 목, 어깨 부분을 혈액순환을 시켜줘요. 저는 꼭 3일에 한번 줄기세포 배양액이 30%나 들어간 스피큘 크림 리톤 71을 쓰고 있어요. 혹시 제가 잊지 않고 바르려고 달력에 표시까지 해놓고 제가 꾸준히 바르고 있어요. 인체 지방세포 배양액 추출물이 30%나 함유되어 있다고 해서 저는 꾸준히 바르고 있답니다 이렇게 달력에 이렇게 표시까지 해놓고 제가 잊어버릴까봐 화장대 앞 달력에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맨 처음 바르시는 분들은 조금 따끔따끔 할 거예요 1년 전에 서도 이거 발랐을 때 엄청 맨 처음엔 따끔따끔 했거든요 그래서 제 피부랑 뭐가 안 맞는지 알고 걱정했었는데 하나 걱정하실 필요 없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저녁에 3일만에 또 한번 바르서 이렇게 스며들게 한 다음에 내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깨끗이 또 씻어내요 지금 조금 따끔따끔 거려요 가 점점 맑아지고 있죠 어, 일곱 번째 바르는 날이고요 지금 3주 정도 넘었어요 조금 이렇게 바를 때마다 조금씩 따끔따끔 은 해요 제가 이렇게 제가 잘 쓰는 아이템을 소개해 봤는데요 어 이제 사람마다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오늘 그냥 제가 정말 찐으로 잘 쓰고 있는 제품들 그리고 조금이라도 효과를 받은, 본 제품들을 제가 한번 이렇게 소개해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먹부리 엄마였습니다. 안녕